안녕하세요. 무명강사누란감수입니다 음, 지금 살짝 간이로 찍겠습니다 여기는 어, 서울시 은평공남동에 있는 은암정보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. 지난 3월부터 어, 화 목요일, 주화 목요일 총 20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 어, 강의 제목은 뭐 거창한 건 아니었고, 스마트폰 활용입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는 거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원래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끝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강의한 번을 어, 시간을 못 맞췄고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못 맞춰서 한한번 이제 그 휴가만 하는 바람에 연기가 돼서 오늘 조을하게 됩니다. 음, <웃음> 여기서는 재작년부터 수업을 간간히 진행을 해왔고요. 그래도 뭐 사실 뭐 문제만 없었으면 계속했을 텐데 아 문제라는 게 저한테 문제가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여기 기관에서 어, 자체 내부 뭐 시스템 공사가 좀 들어간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일단 이번 강의를 끝내고 나면 앞으로 뭐, 빨라야, 뭐, 가을이나 되겠죠?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쨌든, 꽤, 어한 3년째 여기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으니까, 중간에 강의 담당하시는 담당자로 바뀐 적도 있었고요. 그래서, 어 나름대로도 꽤 인연이 깊었는데, 당분간은, 예, 오늘 끝으로 넘어가는 좀, 어 강의는 멈추게 되고요. 근데 사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동되는 선택, 제가 되게 좋아요. 왜냐면, 하 어릴 적에 살던 동네입니다. 은평구 쪽이. 어릴 적에 은평 불광동, 녹본동, 뭐, 뭐 연신내, 바발 이쪽에 살았었었기 때문에 이 동네 올 때마다 뭐 어릴 적 생각도 많이 나고,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동네를 이제 종종 오는데, 음,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. 물론 이제 건물들도 높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, 그래도 옛날 느낌이 남아있거든요. 불광청 같은 경우도.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, 사실 여기 오늘 올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, 강의하러 온다는 느낌보다는, 어 뭔가 좀, 산책하는 느낌으로 더 오게 되는 이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런 기분을 이제 오늘을 끝으로 다 당분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마지막 강의니까 좀더잘 마무리를 짓고요.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으세요.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하러 처음 이제 금년 들어서 첫 강의하러 왔을 때앞무튼그던게 뭐였냐면 한 절반 이상 은 아는 분이더라고요. 네,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꽤나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, 거창한 기능들을 위주로 다는 게 아니라 어, 일상적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것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. 음 사실 뭐 스마트폰 강의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해 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 분 많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.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어, 가,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전까지 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강의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어, 처음 진행했던 게 스마트폰 강의였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좀 됐었고 의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,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그 좋아하세요 음. 그리고 되게 열심히 들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어, 의미 있는 수업이 아니었나 사실 작년까지는 스마트폰 수업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어,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많이 없애고 그는 바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수업은 이거 하나였는데 오늘 끝으로 다가 당분간은 스마트폰 강의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러다가도 다른데 어디선가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오면 제가 스케줄만 그러니까 일정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또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뭐 강의하는 모습을 좀 약간 나중에 촬영을 좀 해서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 모습이 촬영이 되는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들 하셔서 어 그거는 촬영이 안될 것같고요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응암정보도서관에서 총 20회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 짓는 음제 짧은 소회를 잠깐 남겼습니다 아, 오늘 노랑 잠수함의 강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러 한 분씩 벌써 오셨네요